뭐? 어? 뭐라니? 진하다. <웃음> 엄청 꾸덕하게 <꾸득한> 있어. 만프로 <웃음> TV 안녕하세요. 저는 해프로입니다. 오늘의 해프로 리뷰는 바로 짜잔! 요 내시경 귀이개입니다. 내시경 귀이개라니! 너무 듣기만 해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내시경 귀이개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내시경으로 귀를 팔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집에서 귀를 파다 보면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를 파잖아요. 그렇게 파다 보면 귀내벽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귀이개를 사용해서 귀속을 들여다보면서 귀를 파내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파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만약에 컴퓨터에 웹캠이 있으시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받아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USB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연결해서 시원하게 귀를 파실 수가 있고 이 USB를 똑 하고 열면 5핀짜리 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요즘 최신형 핸드폰은 C타입 젠더가 있는데 C타입 젠더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좀 5핀 팁에 연결을 해서 최신형 휴대폰으로도 이 내시경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아이폰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이신 분들은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의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 기이개를 사용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이렇게 스틸로 생긴 기이개가 하나 들어있어요. 기이개가 하나 들어있고 플라스틱으로 생긴 기이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살짝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서 입 안쪽 같은 데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스틸 기계를 사용해도 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으로 보면서 귀를 파다가 막 신나서 쑥쑥쑥 넣으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호해주는 캡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귀를 파게 되면 이게 깊숙히까지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귀를 팔수 있는 보호캡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외에 이렇게 귀이개가 여분이 더 들어있는데요 12개가 들어있고 4개는 그냥 플라스틱 귀이개가 들어있고 가운데 4개는 입부분에 끈끈이가 달린 귀이개가 들어있고 4개는 면봉 귀이개에요 이 내시경 카메라는 640 곱하기 480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화소는 30만에서 130만 화소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시야각은 한 7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또 방수가 된대요. IP67등급을 갖고 있어서 수심 1m에서 30분 정도의 방수 기능을 갖고 있는 꽤 고스펙의 내시경 기계입니다. 그러면 저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내시경 기계로 귀를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는 어플을 하나 깔아주셔야 되는데 어플 이름은 카메라 파이 라는 어플 이에요 이렇게 카메라 파이 라는 어플을 깔아 주시면 됩니다 이 내시경 귀이개에 연결된 이 젠더를 이용해서 저는 c 타입이기 때문에 c 타입을 꽂아 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면 보이시죠 이 카메라로 해서 이 내시경 카메라로 화지, 화면으로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예, 렌즈가 만약에 좀 더러운 것 같으면 동봉된 이렇게 클리너가 있거든요. 클린 천으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여기 케이블에 달린 이렇게 롤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조명을 조명의 밝기를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귀를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저기재가 있어요. 어, 근데 제귀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오! 이게 귀 속에 있는 잔털도 다 보이고요. 이게 보다 보면 이 안쪽에 저 보, 안쪽에 투명한 막이 보여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저 투명한 막이 고막이라 저 안쪽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저 안쪽은 건드리면 안되고 요 위쪽에 보면 오요 위쪽에 기지가 보여요 기지가 저게 이게 귀 파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그냥 카메라로만 봤을 때는 요 길이가 없이 요 카메라가 바로 귀에 들어가서 기지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귀개가 꽂히니까 요 길이만큼이 살짝 무서워요 두려움이 좀 있어서 스스로 파기가 조금 무서운 것 같고요 끈끈이 귀개로 길을 한번 파볼게요 이렇게 끝부분에 끈끈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약간 이거 극혐짤인데 귀, 귀지가 끈끈이에 붙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한 해프로의 귓구멍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빵프로의 귓구멍도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빵프로! 일로 와보세요. 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빵프로가 왔어요. 빵프로님, 응? 반가워요. 이게 뭐, 뭘까요? 기파게 <웃음> 맞아요. 내시경 기계예요 근데 해프로의기계는 진짜 깨끗해요. 거짓말. <웃음> 진짜예요? 한번 보실래요? 기파고 찍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센 리얼. 봐봐요. 봐봐. 깨끗하죠? 깨끗하네 그리고 여기 안에 투명한 게 보여요? 투명 막 저게 고막이래요. 저건 건드리면은... 근데... 빵프로의 귀도 한 번...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일부러 자기 는 깊하고 나는 생활상태로... 아니에요. 진짜 분에보이려고 아니... 아니죠. 깨끗하잖아요. 몰라... 자신이 없어... <웃음> 네, 빵프로의 귀를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응. 어... 왜 이렇게... <웃음> 뭐. 어? 좀, 뭐라니! 좀 진하다? <웃음> 엄청 꾸덕하게 있어. <웃음> 음, 그런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지 않은데 뜨끈뜨끈해 근데 그쵸? 응이 정도면 양호한 편 아닌가? 양호한 거 같아? 근데 뭐좀 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래 그런가지 <웃음> 미세하지가 않네 <웃음> <웃음> 우리 빵프로 미세먼고 <웃음> 생각보다 깨끗했던 해프로의 기속과 생각보다 미세먼지 가득했던 빵프로의 기속을 한번 <웃음> 보셨습니다 가득해 이제 너무 깨끗하지 <웃음> 저희가 이렇게 내시경 귀이개를 사용해보았어요 근데 이걸 사용해 해보니까 우선은 너무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두 번째는 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활용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쵸 이게 블루투스면 좋을 것 같아 요 선이요 응. 어, 아니 그쵸 이게 선이 달려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움직일 때 거추장스럽고 이게 좀 행동 반경에 제약을 좀 두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선이 조금 길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느낀 거는 이 팁이 조금 더 짧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만 짧아서 내가 이 보는 거 바로 앞에 이 삽이 있어서 음. 풀수 있으면은 음. 더 조금 더 음. 조, 정교하게, 음, 조준을, 네, 정교하게 조준을 잘해서 팔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조그만 카메라가 화질이 굉장히 좋고 화소도 좋고 잘 보인다라는 그런 후기입니다. 이것으로 내시경 기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기이개는 신기하고 정교하고 신박한 아이템이지만 조금 활용도는 떨어지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가끔 귓속에 뭐가 뭐 들어갔나 하거나 보거나 할 때는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내시경 기이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만프로 부부의 내시경 리뷰가 조금이라도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부탁해요.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